장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송위송 나타나타야, 대사람야사 반짜실란야사 말고는 삼기오기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오기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 대명인지 나머지는 지아 유인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 또 모든 신자들이나 그때 당시 모든 피구슬인 애들이 항상 부처님 앞에 나와주는 극당사라는 가차미 담망사라는것처이 했던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게 현재는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고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언어지만은 굉장히 숭고한 참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2500년으로 거슬러 올아가서 여기 에 계시는 등상불이지만은 이 등상불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삼계오계를 받아서 지닌다 이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을 할테니까 잘,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마양반떼 마양반떼 마양 외송 외송 우송우송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티사라네나사하 티사라네나하반 팔자실라니 반자실라니 야차마 야차마 Tiampi, Tiampi, Mayang Pante, Mayang Pante, Wisung Wisung, Wisung Wisung, l a k c Ya, j 타티 암피 타 t 암피 a m p i tatiyampi, bayangpante, bayangpante, w i s 사하 g w i s u n g w i s u n g w i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Arahato, Samma Samyutta Sa, Samma Samyutta S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하라하토 삼마삼부타사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나모타사 하가와토 하가와토 하라하토 하라하토 삼마삼부타사삼마삼부타사 부당사라낭 부당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함망사라낭 아 맘마 사라남 차미 갓차미 상캉 사라나 상캉 사라남 차미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풋당 사라남 당 사라남 차미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암망 사라남 담 사라남 차미차미두띠 비뚜디안 상강사랑 상강사랑 가차미 가차미 tatiyampi, tatiyampi, putang saranang, putang saranang, kachami, tatiyampi, tatiyampi, a m a n g saranang, a m a n g saranang, kachami, tatiyampi, tatiyampi, sankang saranang, sankang saranang, k a c a m i kachami, 바나디파타, 바나디파타,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닛나타나, 아닛나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까메수 카네수 미차자라 미차자라 베라마니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마디아미 마디아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베라마니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마디아미 마디아미 수라메라야 m e 메라야마 u r a m 타나 r a h macam hama datana, macam h a n a e r 이마니 반짜 시카파다니 사마디 사마디야미 실레나 수카 띵냠띵 실레나 포카삼파다 실레나 니푸 띵냠띵 다스마 실랑 위소다이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천... 행복해지시고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부유해지며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침내 니바나 깨달음을 꼭성취하게 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현상에 있어서도 이 사실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고 우리는 재행구상의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체 계고의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법무상의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혀서 나라는 걸 외치고 자성이니 불성이니 하고 그거를 찾아서 헤매인다고 밤낮 외쳐야 됩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왜못 찾을까?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이 숨겨진 곳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찾아서 헤매이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숨겨지지 아니했으면 아무리 찾아 헤매도 보물은 발견 못하는 법이에요 왜못 발견해요? 없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없는 걸 찾으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누군가가 거기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있을 거라는 미련과 침념 때문에 없는 줄버는지 알면서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는 법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은 왜 중생 가면은 생각 무릇 이루 말할 수 없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생이라그럽니다 부처와 중생으로 구분되는 것도 바로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무릎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완전히 다스려버린 사람이고 그 수행법을 몰라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한없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많이 읽혀 있기 때문에 그래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가 중생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번외를 일으키고 있고 그번외를 다스려서 지혜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번외를 다스리는 방법이 곧 부처님의 말씀에 의 수행법이고 이번외를 다스리는 방법이 곧 삼법인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삼법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수행이 절대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집을 기초공사를 주춧돌을 잘 다듬어 놓지 않냐고 아무리 집을 세워도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같똑고 같습니다. 주춧돌이 바르다는 것은 개정해라고도 합니다. 개를 집을 지는데 주춧돌도 비유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 데 기본적인 수행에 주춧돌은 뭐냐면 이 3법인입니다. 이 3가지의 법인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행하려고 노력해도 수행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호흡 현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서 어 배가 꺼지면 사라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면 사라짐의 현상을 바르게 하것 같으면 절대 정신적인 압박, 요즘이 흔한 말로 멘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멘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가정주부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스트레스, 자식들에게 된 시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고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상에 관한 사회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을 수없이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허상적인 관념에 딱 터져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모든 걸 나를 맞추려 하니까 현실은 맞지 않냐고 여러분은 맞추고 싶으니까 갈등과 불안과 초조를 일으킬 수밖에.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가면 발달되어 갈수록 병의 원인 구명이 뭔들로, 귀, 뭘로 귀결되는가 아세요? 피부병 하나도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75%라고 랬습니다 눈병도, 귀병도, 여러분 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보시면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특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되게 받으면 귀도 멀어 버립니다. 말도 못하게 됩니다. <웃음> 되게 충격을 받고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와서 어 하다 마음이요. 그게 고쳐지지 못하면 고로벙어리돼 버려요. 그거는 뭡니까? 안에 차 있으면은 밖에서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때려도 빵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도란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어 있는 도란통. 손가락만 탁땡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름이 꽉차 있는 드럼통을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마았다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퍽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안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정신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충격을 충분히 레시스트 저항을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현상도 생기고 성인병도 생기고 뇌일도 생기고 심장마비도 생기고 각가지 병이 다 생기는 겁니다 잡았으면 놓을 줄 모르는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일어나면 사라짐이기 때문에 잡았으면 놓아야 하는데 자꾸 놓지를 않고 자꾸 잡으려고만 하는 데 생기는 병이다 이거예요. 일체가 일어나면 사라짐의 현상입니다. 어느 한 곳도 오래 머무는 것이 없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는 날아가는데꽉 사로잡혀 가지고 문을 딱 닫아 았으니까 속이 비어 있을 수밖에요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꽉 달아놓고 아무도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해보십시오. 이 방이 곧 곰팡이 피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어떤 때는 가득 차게 하고 어떤 때는 빌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집이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천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변하는 과정에서 벽지가 떨어지면 발라서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러나 문을 꽉 닫아 놔으세이 집은 소중한 집이다. 부처님 등상물이 있는 집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문딱 닫아 놓고 얼마를 놔둬 보십시오. 곰팡이가 싹슬고 썩은 냄새 모든 건 변해서 하나만 고쳐가지될수 없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꽉 얽매이다 보니까 그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 돌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 1분만이라도 열심히 그니까? 이 사실을 일어나면 사라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다 보면 은이세 가지 진리는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 a 비구야 비구여 어느라이 말씀이에요 에히비쿠 혹은 보통말은 아카차이 합니다 그러면 오느라 이 말인데 어떤 사람이 비구가 되겠다고 부처님에게 왔을 때에 부처님께서 에히비쿠 비구여 잘어느라 말씀하시자마자 머리가 빠져버리고 머리가 떨어져 버리고 카사가 입혀졌다 그합니다 초기의 불교는 그렇습니다 초기의 비구들은 그래서 그초기의 비구들은 에히비쿠라 그럽니다 설레비구라는 말은 에이비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지혜가 높지 못해서, 만들어진 비구를 띠사란나 감았따나 비구라 그럽니다. 삼기계를 박괴해서된 비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빠산바다 비구라 그럽니다. 그는 스승이라는 걸 의지해서 비구계를 두었기 때문에, 그건 빠산바다 비구라 그래요. 그렇게 돼있어요. 에이비구 하였을 때, 이 사람, 이 비구 말씀을 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은 온다는 무상의 진리를 즉시 깨달아서 법안에 갖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무아에 관한 경을 설하셨을 때에 완전히 모든 욕망과 즉착과 애착과 갈등에서 벗어나 아라한가를 바로 성취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A, B, 구하는 데 가면은 온다는 진리의 모든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체는 절대 불변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나라는 것은 완전하고 하는 이런 환상과 관념적인 사상이 꽉 젖어 있을 때에 오직 부처님만의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향상으로만. 그때 부처님은 사실을, 그래서 부처, 불교를 가장 현실적인 종교, 가장 사실적인 종교, 가장 과학적인 종교, 가장 논리적인 종교,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 고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비논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과학적이요, 비사실적이요, 야. 비현실적입니다. 오직 불교만이. 우리의 실존은 사대5원의 현상은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상으로 환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꼬집으면 아픈 것, 이 느낌이에요 <웃음> 이 느낌이 있는 한이 느낌의 현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외다나후빠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세요할 일을 내가 자꾸 참 연장시켜 나갔는데 이와 같이 호흡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러분들 자신이 정확하게 호흡 들이쉼과 내쉼을 따라서 아랫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일어남 사라짐이라 하면서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가운데에 호흡 현상을 따라서 마음을 집중하는 가운데 다리가 저려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일어남 사라짐 하던 마음을 아픈 부분으로 저려움 저려움 저려움 하고 관찰합니다 혹은 아픈 부분에 아, 다리 아픔 다리 아픔 다리 아픔 하거나 통증 통증 통증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려움은 저려움 관찰하는 동안에 가셔버리고 아픈 부분을 통증이라고 하는 동안에 가셔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호련이 마음이 고요해진다 보니까 집안일이 생각납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즉시 망상 망상 망상 합니다 그러면 그 망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좀더 더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 드릴 거예요 망상이 사라지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일어나면 사라짐으로 졸음이 서옵니다 졸음이 오면은 오는 줄을 빨리 깨닫고 졸음 졸음 졸음 해보세요 졸음이 가십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면 사라짐으로 돌아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일어남 사람을 망각했습니다. 그때 빨리 소리 들림, 소리 들림, 소리 들림 해봅니다. 그러면 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되고 청막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식 기능이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는 있고 청막이 없어도 안 들리고 소리가 있고 청막이 있어도 인식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분명하지만 소리 자체가 없으면 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정확할 때에 동시에 공존할 때에 소리가 듣는다 이러는데 소리가 있고 귀가 있지만 은 인식 기능에 소리 들림이라는 걸로 바꿔버리면 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또 깨닫게 됩니다 절대 마음 하나의 한 가지 동작이지 마음 하나의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절대 one at a time 마음의 기능은 그렇게 부분됩니다 마음 하나의 동작 하나지 마음 하나의 동작 두 개가 되지 못합니다 동작 하나의 두개 마음도 되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마음과 몸의 현상을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견성이라 그러는데 볼견자 성품성자 자기 몸과 마음에 관해서 저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관념적인 얘기만을 가지고 떠들고 야단치는 건 그건 견성하고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상을 하나하나 하나 명칭을 붙여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생각에 두 동작이 존재하지 않냐고 두동작에한 마음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어났으면 사라진다는 진리를또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내 호흡만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느낌도 일어났으면 사라짐을 보게 되고 어떠한 현상도 일어났으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망상은 마음에서 현상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림 눈으로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네 가지 현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현상을 관찰할 때 마치 마음은 무엇같으면 여러분은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절대 고정되어 있는 한군데 머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몸에 대한 현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 마음은 그 관찰하는 마음이 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찰하는 마음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정확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없어져버립니다. 관찰하는 마음도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몸도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멍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라 그럽니다. 절대 그것이 무아가 아닙니다. 무아에 대해서 내가 내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 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30분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수행을 합니다